오늘은 출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공항을 가는 길이에요. 제가 가는 것이 오늘 중국 상해를 가게 되는데 중국에 이제 가는 이유는 어 중국 선수, 어 유명한 선수예요. 선수, 유명한 선수, 천이산이라고 이제 유명한 선수를 이제 좀 만나러 가고 지금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시합 준비라고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먹는 게좀 수월하지 않고 또 운동은 또 매번 해야 되니까 뭐 어떤 거를 이제 뭘 먹고, 어, 하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뭐, 탐구? 어, 이 사람, 어, 홍준영은 이렇게 먹네? 이제 어, 네,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제가, 어, 식사를 좀 해야 되는데, 어, 일단 체크인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와서, 첫 번째 식사를, 어, 고구마가 될것 같아요. 계란도 먹고 싶긴 한데 구운 계란은 기본적으로 파니까 세븐일레븐이네요 볼까요? 반숙 <웃음> 그 다음에 혼제랑두 가지 것도 다 사고 아 이제 그 체크인을 마치고 짐도 붙였고 어, 자이거는식사때 먹을게 자, 계란 반수두개 품절한 두개 그리고 고구마 심심한데 사이트 사이좀 찍어야 되니 인스타에서 사이 괜찮아 괜찮죠? 어, 두방망에 어, 두 번의 올릴만한 어. 사진으로 음. 이제 탑승하러 갑니다 어, 이제 떠나네 어, 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려서 어, 영변을 보고 그 다음에 응. 바디 체크, 복근 체크. 응. 조명 피하 어, 이제 입국하고. 입국 심사 끝나고 어, 지금까지다 찾아서 이제 상해 홍차오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같이 일정을 같이 할 이제 우리 중국 파트너 동생 광원이 인제 만날 것 같은데. 어 오래 기다렸지. 아니야? 아니야? 광원이 네. <웃음> <강원인>. 아니에. <웃음> 중국 이름은 뭐냐 근데 광원, <웃음> 광원. 어디로 가야 돼? 빨리 물었다 그랬지? 직진해야 돼 어. 중국 상해 지하철 여행 와 <웃음> 어, 사람 많다 어. 와, 장난 아니네 뭐, 탈수 있을까? 가방 때문에 편한데? 오오오.. 다 안되겠는데? 내가 그 시간이 없다며 시간이 네요 타이트 그래, 타자 탔을까? 한번더 들어가는 원이가못 탔어요 혼자 타버렸어 이런 난감한 <웃음> 일이 와. 날씨는 덥고 기름이 잊어먹고 아기름 사람은 잊어먹고 아 바로 우체 보내가지고 탄다고 했어요 뭐별일 아니니까 한장고장 혼자 안네 <웃음> 저기 있네 방원아 방원아 <웃음> 아, 그래? 아, 그냥 밤에 내려도 되는 거네. <웃음> 아, 순간, 순간 당황을 했어. <웃음> 순간 당황을 했는데. 자, 숙소에 이제 도착했습니다. 아이고, 고생했네. 천리사님, 이렇게 예약해준 숙소. 아이고, 아이고, 다리야? 어! 아 이거 지금 오늘 일정은 다 마치고 들어왔는데 지금 거의 12시가 다 돼가요. 다 돼가는데 운동을 해야 되니까는 호텔 체육관 가서 운동을 좀 하려고요. 관리는 계속 해야 되니까는 휘트니스가 음. 보통 호텔 정도 규모의 피트니스네요 아.. 어, 부시시 <웃음> 아침 5시.. 5시 반 어, 이제 아침 운동 다시 하러 어. 가려고 합니다 어. 아.. 제 식사를 한번 봐볼까요? 네. 음. 어, 아, 빡세네요. 맛없겠지? 네. 음. 근데 이렇게 계속 다이어트를 하니까, 힘 네. 제가 예전에 이 계란을 섭이한두판 네. 정도 해서 모은 적도 없었는데, 닭가슴살이 말로 없었어 네. 바루에요응 어, 그건 막 저, 경냄새 나는 거. 그리고 닭, 이거 삶는 거 깨, 뭐야, 하는 거. 예. 네, 다리 지 다리. <목소리> 이렇게 되면 또펀도 되고, 포지 잡다 보면. 천인산 선수가 이제 호텔로 픽업을 와서 이제 이 앞에 이제,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. 반가움이. <웃음> <방금. 웃음> <웃음> 아 이게 중국말을 잘해갖고 아 이렇게 해야 반가움에더 표시하는데. 예. <웃음> 네. 반가움표시가 너무 약하니까. 감정 표현이 좀이좀 약할 수밖에 없잖아. 표정으로 소문를할수 있어. 야. Yeah. 이 yeah. 그 카메라 좀 얘기해줘야겠다 내 개인카메라 이것은 그 사람의 핸드폰 응 차단하는게 있어서 우고가 가자 이번에는 이제 체육관 와서 같이 이제 천인산이랑 <놀람> 운동을 할건데 오늘 등 운동을 같이 아마 좀할것 같은데 등 운동에 등이 워낙 좋으니까 등에 팁도 좀 배우고 여기가 이제 중국에서 제일 몸 좋은 친구들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팀들 메인 훈련 장소입니다 긴장되는데 <웃음> 긴장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천인산이랑의 운동은 끝나고 내 식사하러 다시. 오케이. 아오케 한마디도 한번 해, 해달라고 해줘.这个今天很很高兴能见到黄老师。 <웃음> 선생님을 만나서 반갑고 이제 해당 오케 선배님이신데 어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기쁘네요. <웃음> <웃음> 어차피 이제 한국에서도 좀 봐야지. 그러뭐 가볍게 와서 같이 좀 이렇게 놀, 놀아도 되니까 뭐일 아니여도 첫 번을 먼저 오고 나중에 같이 또 이렇게 뭐 교육 같은 것도 같이 하고. 안녕. <웃음> <웃음>